반응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길가밭하고 돌짝밭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입니다. 아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의 마음 자리에 여러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관습적인 믿음이 마음을 안정하게 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억하고 외워서 잘 알고 있을 뿐이지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타성에 붙은 그런 신앙을 생활하게 을 되면 아, 이런 현상이 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그냥 신앙의 법칙을 주시고 어, 떨어져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 우리를 날마다 왕으로서 통치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주님의 그 다스림의 방식과 그 거기에 따라 나오는 백성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늘, 어, 기,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그것이 유기적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어, 이제 그렇지 않게 된다. 그냥 오늘도 목사가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이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요 그냥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꼭 길가밭과 같아 가지고요 말씀이 뿌리를 아예 내리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될 환자이기도 하지만 또완전해로 자라가야 될 그런 어, 존재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이게 뒤에 부분에 나오지만 그, 아, 이강에 나오는군요. 이강에 나오지만 그 자전거 타는 비유를 했어요 자전거를 탈때 가만히 서 있으면 불안하지요. 넘어지고 그러나 전진하게 되면 자전거가 안정되게 진행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효성 있게 작용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여 나가야 그래야 이 관습적인 타성해져진 그런 길가밥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을, 그게 이제, 코람데오 정신이 없으면 그런 생각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그리고 언제 그것을, 이 땅에서 얼마나 그걸 누리고 갈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그냥 말씀이 그냥 말씀은 들어와서 기억만 하고 이해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움직 영그 교회 아로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고 이렇게 자라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참 타성해져진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야 아래로 뿌리를 벗고 위로 자랄 것인데 들어가지 않고 표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도덕적인 교훈으로는 의미를 가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무런 권위의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고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자기 그 그게 뭐 24분의 1초 그뭐 학자들이 그렇게 그그 그, 그 사이에 그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부정적인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답니다. 어떻게. <웃음> 우리는 <웃음> 지금 날마다 받아서 누려가는 것을 그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신을 의지해서 그 주님이 그걸 위해서 주셨는데 그래갖고 자신을 반성해보고 교회 아로서 행보에 대해서 살펴 반성해보고 이렇게 돼야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한. 아, 주, 주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과정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자유롭고 내일 죽으면 또 주님이 또 하루 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는 거니까 호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못 산다. 주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꾀와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다는 생각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삶의 가치와 존재의 당위가 없다 이런 것을 고백하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늘그하나님 말씀 앞에서 긴장을 하고 그 말씀이 과연 내 속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 이렇게 무뎌진다 길가밖과 같이 아무런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무시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소멸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상태를 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는 파고 뒤집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변해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그의 마음자리를 밟아서 단단하게 만든 어떤 관습.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하지 않고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한다 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 큰 변혁을 받아서 고쳐야만 고쳐져야만 합니다. 이게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유지하고 내 명예를 유지하고 내 지식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이미 이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일정한 생활 가운데 안정하고 사, 살아가게 되면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어떤 변혁을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자기 안정된 생활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받되 자기의 안정을 저해하고 교란시켜서 파괴할 만한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도 들어서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뭐 신앙을 잘 지, 개명을 지켰고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청직이다라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또 그러면 너 거기에 메어서 도무지 주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거는, 뭐, 완전, 벌거숭이로 쫓아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내,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세워주는 게아니다 이런 확고부동한 생각을 갖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다 들여진 존재로.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 그게, 그게, 우리가 뭐, 일강, 이강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전체로 다 들여진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이제, 말씀이, 말씀에 저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 없다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돈도 많이 있고 생활을 지지할 방법도 있고 지혜와 능력도 있어서 그런 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안돼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 늘 살아간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 주신 것을 언제든지 청지기처럼 잘 쓰고 있는가 시간, 물질, 지혜, 뭐 건강 이런 것들 다 등등이요. 그, 그 그런 생각이 있어야 이렇게 절박한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다른 게 자기를 조금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가 그런 것에 착심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야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세상 사람도 의지하고 자기 안정된 생활도 의지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게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내려놓고 가면 제일 쉬운데 그걸 못 내려놓고 갈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어렵다 그게 이제 그게 잘못 들으면 위험한 사상일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쉬운 몽해를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러고 쉬운 몽해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일를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요구하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 다 드린 자로서만 그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뭐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자기 저 건강, 재력, 뭐 능력 이런 거다 의지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심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평안과 안정을 늘 얻고 산다면 그것은 그것그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는가 달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졌으면 그걸 깊이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벗겨주시기를 바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자기 딴의 짐을 벗고 이만하면 안정하다 평안하다 하는 동안에는 그리도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지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마음자리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길가와 같이 그것을 잘 배우고 외우고 또 간직해 둔다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갑게 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만큼 그것을 실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받은 그 생활을, 마, 말씀을 생활로 실천해 나가는 점을 보면 아주, 이게 이제 아상의 안반에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주 신실한 신자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교회에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꿀과 송이, 꿀송이 보다 더 달다 하고 반갑게 맞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뭐 부지런하여 열심 게으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대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일을 돕는다든지 아픈 사람들을 열심히 심방한다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혹은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을 품어서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마음 가운데 남을 친절히 도와주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토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하고 확연히 믿었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될수 있는 대로 그런 일을 또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할수 있죠 훌륭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격렬한 자극을 받거나 교란을 받을 만한 위기가 딱 부딪혔을 때뭐 환란이나 뭐 박해 등등 뭐 시험의 위기가 올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게 관건이죠. 그런 때 이제 교란을 당해서 마음이 뒤집혀가지고 야단을 내는가 아니면 요지부동 꿈쩍하지 않고 여일하게, 뭐 평소와 똑같아게 서서 아름다운 품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마음자리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내가 치울 걸 치우고 그렇게 하는가. 다른 염려, 이생의 자랑, 뭐 이생의 그뭐 재리, 일락 이런 거에 이제 기운을 빼앗기지 않고 말이지. 그렇게 가는가? 그리고, 진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가는가? 그, 그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위기 때 살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실효성 있게 누려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에게 도덕적인 교훈으로 들어가거나, 종교적인 형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교의 방법과 형식을 취해보려고 하는 교훈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해보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단순히 개과천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그냥 이제 원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역동성이 있고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이제 그런 일을 자기를 다 희생해서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나타나야 되고 그것도 이제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그뭐 보람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실효성 있게, 음, 저, 주님의 말씀을 권위, 권위 있게, 에, 그렇게 순종했다고 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웃음> 아무튼, 그, 조금, 음, 어, 조금 이제 어떤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냥 신자와 같지만, 위기가 올때 변화되는 것은,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마태복음에는 더러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아까 읽은 대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낫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부대 설명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돌밭에 부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마가복음 똑같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부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하고 기록했습니다.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 혹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이름과 간판을 가지고 있지만 속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사회운동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효성 있게 작용해서 오는 환란과 박해를 받아야 정상이고 그걸 감내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전혀 다른 길로 나가서 환란과 박해를 받는다면 뭐 그거는 정상한 것이 아니요 이교도들 속에서도 그런 환란과 박해는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민중들을 위해서 아, 그, 뭐, 어, <웃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지, 뭐, 그런, 그런 것들을, 그, 그, 무조건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그런 표현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하는가, 어떤 말씀을 진짜 실효성 있게 누려서 그 일을 하는가, 정상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어, 이제 생활 속에서 부차적으로 어,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에,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고 누려가는 것이 아니면,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간판만 기독교고 뭐 전혀 내용은 다른 굉장히 어, 교회가 좌경화된다고 할 때는 그런 거예요 뭐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흑인 신학이나 또 사제가 그런 얘기 또뭐 우리나라에 와서 한신대 같은 경우 사회의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뭐. 민중 신학을 하고 요즘은 요즘은 또 공공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2007년 이후에 공공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음, 성경에서 말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한 신학, 현장 현장 신학이라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기독교다운 것인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김홍준 목사님 말씀을 너무 명료하게 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참된 개혁신학이 뭔가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것이고 아주 전체적인 것인데 그리고 회복이라는 게그 이제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그전 우주를 포괄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국소적인 것으로 이제 기독교를 포장하고 나가면 그게 이제 다 변질돼 나가는 것입니다. 명색, 명색만 기독교인 거죠. 넘어진다는 것은 건전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뿌리를 받고 튼튼히 서 있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맺는 열매와 같은 것을 맺지 못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 항상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그 품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도의 세 사람으로서의 그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피전물에 대해서, 어, 그, 그것을 더, 관계 속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 유기적으로, 어, 얽혀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웃음> 부분적으로 뭐, 어떤, 것을, 그, 봉사나 사회 정의나 부분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치우치면, 그게 이제, 정상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맺는 열매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열매로 변질되고만 아무튼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작용하지 않으면 그. 열매맺는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리토인다운 실증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리토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죠. 살지 못한다 우리가 내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세를 생각하는데 현실을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세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가면 그것도 또 지역적인 것이 돼요 내세를 간다면 내세에서 살 것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증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내세를 간다? 현재적 천국도 없는데 미래적 천국을 얘기한다?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걸 누린다? 그, 그, 그, 할 때는 그, 그 본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세 지향적인 것도 아니고, 삼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쓰셔서 우리 구조적인 악과 우리 육신적인 연약과 사단의 회방이 항상 있는 건데 이런 속에서 성신께서 감화하시고 말씀으로 감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습관이 변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어쨌든가 책을 보다 또그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습관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요. 습관이 매 과정 과정 습관이 안 바뀌면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 시선을 매번 두고 있지 않는 거짓말장이다 그짓말장이 <웃음> 아까 특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기 말을 하는 거 합리화 하는 말을 하는 거지.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해요. 항상 자기 방어적인 말을. 주님의 말씀이 그러함에 예, 아멘 하,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어떤 사람은 길잡 길가 밭 같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돌작 밭 같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간다고 할 때는,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나는 요만큼밖에 못하니까 너희도 요만큼 도와줘 이것도 아니에요 그 주님의 다스림을 그 완전한 다스림을 이미 하늘에 앉혀진 다스림을 여기서부터 역동적으로 아니 그냥 능동적으로 그걸 이루어 가는 거죠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 다 드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거기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을 그자 그것 하는 것 안에서 자기 생명을 찾는 거라니까요. <웃음>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저기, 거짓말 하는 사람의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진실로 얘기해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언어를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그, 그런, 그런 것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밖에 안 나타난다니까. <웃음> <웃음> 그리도인그리도인답게 산다. 그게 뭔지 알아야죠. 진짜. 그리도인답게 산다. 그건 매 순간 아주 신령한 전투를 하면서 주님의 생명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도를 따라가면서 그것은 과거의 일로만 아니고 현재도 또 내일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게 그리도인됨의 특징이 그리도인됨은그 영원성 이 있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살아가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자기가 할 일, 자기의 양식이 있죠 주님이 자, 당신이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양식이 있는 거죠 남들,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양식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권위있게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제 내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사회, 거,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신께서 거기 함께 일하시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요. 이 이게 그렇지 않고 듣고 이제 저장해 놨다가 그냥 어, 언젠간 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길가바같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들어놓고 막 좋아서 하다가 이제 좀 어려우면 또사협하고합류 피해가고 다른 방식으로 가고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해놓고 과연 그렇다고 해놓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돌밭의 상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저기 그지지 그지 지리적인 여건 상, 상황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웃음> 팔레스타인에는 그 돌산이 많이 있는데 산 모퉁이에서부터 산 모퉁이 이쪽으로 넓은 안반이 깔려 있어서 거기에 이제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비가 와서 창수 같은 물이 산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면 산에서 어, 그 흙은 어, 흙을 씻어낸 벌건 탁수가 이제 산모퉁이에 넓은 돌, 돌, 돌들이 깔려있는 그런 구렁지대에 흙을 가져다가 살짝 이제 덮여놓는다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덮인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좋은 흙만, 좋은 흙과 이제 좋은 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속에는 바위가 있는 거죠. 그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뭐 햇빛의 비유가 나오고 이제 습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다,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누가 보고면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무튼 그 이제 햇빛 같은 것이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 중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에, 정상하게, 이제, 내려지면, 그, 밑에, 이제, 아상의 안반이 없는 그런 밭 같으면, 그, 그런 안반이 없는 밭 같으면, 굉장히, 이제, 잘 자라게 되죠, 식물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그 살아, 아, 조, 잘 자랄 환경이, 이제, 죽게 되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가 돌밭에 떨어지면, 그런, 그렇게 런그 된다 하는 거죠. 마음 저 아래 단단한 돌이 쭉 깔려있고 그 위만 부들부들한 흙이 깔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구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갑게 받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도 애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길가밭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 <웃음> 그 길가밭 같은 경우는 뭐그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기억할 뿐이지 그것은 어 이제 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소멸하고 마는 거죠. 사단에 와서 어, 씨를 집어간다고 막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냥 잠깐 기억하고 있다가 쓰러지고 만다 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밭의 경우에는 이제 마귀가 가서 작용할 만큼 표면에 씨를 놓아두지 않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도 하지만, 아, 이제, <웃음> 아상의 안반 때문에, 저, 재풀에, 재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웃음> 초기에는 아주 굉장히 그 빠르게, 그, 장성할 수 있지만, 이제, <웃음> 조금만 지나가면 아, 쓰러지고 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이제 아, 돌짝밭의 상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신앙생활 초기에는 도무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훌륭한 마음과 반응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라도 이제 시간이 가고 위기가 오면 뜨거운 해가 위에 비치, 비춰서 말라 죽는 것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옥토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가 비칠 때 지하에서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자꾸 싱싱하게 더잘 자랄 것인데 그러나 껍데기만 옥토와 같을 뿐이지 속에는 아주 단단한 것이 있어서 난포질을 하든지 정으로 깨트려서 온전히 없애버리기 전에는 괭이 같은 것으로서는 도무지 파낼 수 없을 만큼 넓은 바위가 깔려있는 밭은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때 그것을 견딜만큼 수분을 빨아들여야 할 텐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도 마르고 위로 나오는 줄기도 말라서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 누가 보음 아까 읽었듯이 그 초기에는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팔장 13절에 누가 보면. 그리고 또 굉장한 그 반응이 나타나 가지고 아주 훌륭한 신자 같은 모습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치면 이게 렇 수분이 없어 가지고 뿌리가 말라 버리는 그런 일 하는 것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웃음>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반갑게 받고 이것이 과연 무엇인고 뭐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선한 행실이나 친절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해보느라고 애를 쓰는데 또한 거기서 가르친 대로 주일에는 아주 단정하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따라서 성경말씀 공부도 하고 그런 방식을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누구든지 그를 좋은 신자라고 생각할 것인데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돌이 그 사람 속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판단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돌이 쫙 깔려 있는 사람과 옥토가 있는 사람을 가르는 위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해가 비치면 돌이 깔려 있지 않아서 지하에서 그 올라오는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는 아주 싱싱하게 창성을 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상의 안반꽉차 있는 그런 어, 시들은 그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전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해가 비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바르게 속 깊은 속 깊이 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시려고 인생의 위기라든지 핍박이라든지 환란 역경 등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늘 훈련해서 힘을 기르듯이 그것이 강하게 훈련하는 하나의 재료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바위가 쭉 깔려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속에 바위가 쭉 깔려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핍박이나 환란이나 역경이 오면 불신자 행세를 하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져서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생각할 만큼 오히려 사특하고 교활한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때는 거짓되고 맹랑하면서 껍데기는 천사로 자처하는 일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위로는 좋은 싹이 나서 항상 남들이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니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에서 자연히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면, 즉 뿌리가 없는 것이 드러나면, 그 덕의 그 자체가 아무런 영광을 갖지 못하고 덕의 광망을 비추지 못하게 되니까 시들고 많은 싸게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웃음> 이 이제 이 아상의 안반 이것이 결국은 자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니다 자기 자기가 그냥 살아있어 가지고 자신의 행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교묘한 행동을 하고 교묘하게 꾸며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라는 것이 강하게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말씀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적인 경전의 내용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수집하고 정돈해서 지적인 흥미를 만족시키는 점에서는 훌륭하다고 할 건데 성경은 문학적인 소질이 있고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학적인 흥미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사상서류로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려 있는 사람에게는 사상서류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사상서류나 문학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길가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길가밭과 돌밭이 길가밭과 다른 특이성은 그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무관심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습적인 생활로 자기 마음이 아주 단단히 눌려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다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적어도 그에겐 자기 생활 가운데 얼마만큼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유연성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는, 느낄 때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생활해 보겠다고, 생활을 하나씩 고쳐본다고 해도, 만일 그 속에 단단한 돌이 그대로 깔려 있다면, 그 돌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수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뿌리가 아래로 쭉 내려갈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뭐 눈물 흘리고 봉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돌밭은 길가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반갑고 반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아 받아들입니다. 길가는 그 씨를 안으로 포함해서 씨가 씨로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생명력의 초기 현상으로 싹돋아고 조그만 줄기까지 또 거기서 어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해서 취하는 초보적인 생활 행동이 거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위로 싹이 도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만일 땅에 살짝 묻혀만 있고 싹이 안 난다면 그것은 길가 위에 있어서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 돌밭에서는 부드러운 토양 속에 그, 들어가서 아직 바위를 뚫고 내려가야 할 정도의 장성을 하기 전까지는 바위 위에 있는 토양 속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정도 안에서의 위로도 생명, 그, 그, 위로도 받고, 이제 생명력을 이제 공급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훌륭한 신자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위에 등장하는 햇빛과 같은 환란이나 핍박은 꼭 정부 기구나 폭력의 기구에서 오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배반이라는 형태로 오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악독한 언사라는 형태로 즉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화전을 쏘는 형태로도 옵니다 그런 데 그것이 마음을 요동시키고 괴롭게 만들면 사람이 변해서 악을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 분한대로 분풀이 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교묘하게 이리저리 활동을 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과 명예와 위신을 그냥 쭉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그, 어, 조작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요동시키는지 그러지 않고 그 항상 순전한 가운데 엄연하게 어,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에 조금도 불평이 없이 성신께서 온전히 주, 지배하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여견이 있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같으면 그, 누가 뭐, 핍박을 하거나, 무슨, 비방을 하거나,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그, 저, 그,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성향 발휘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아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분풀이 하려고 하고, 대항, 교묘하게, 이리저리, 이제, 대항하는 걸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위기가 올때 그것이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때 항상 선한 아,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사, 사단이 시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시험인데 그런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어, 내가 죽게 속한 자로서의 본질을 잘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위기 속에. 내가 옛사람 같으면 철저히 대항하고, 어, 뭐, 대응하겠지만, 이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 마땅한 성향,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성향 발휘를 하게, 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것이 드러날 때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런, 외형적인 위기가 닥칠 때 누가 뭐 자존심 건드린다든지, 뭐 <웃음> 길가에 떨어진 시라면, 처음부터 자기의 생활은 생활이고, 성경의 교훈이나 경전의 교훈은 그대로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종교는 자기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식으로, 장식으로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자기 생활을... 보다 앞선다든지 자기 생활을 온전히 지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위 속에 깔려있는 토양 가운데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옥토가 가지고 있는 반응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위가, 바위에 막히기 전까지는 뿌리가 내려가면서 바위에 있는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서 장성하게 되고 또 조그만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하다고 할 만큼 생활 가운데 나, 나타날 수 있고 그의 말씀이 지배하는 생활을 참 맛보고 계속해서 맛보려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뜨거운 햇빛이 비쳐서 막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흐려 버리려고 하고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마음을 교란시키는 일이나 사람을 자극하는 일들이 가까이 올 때에는 못 견디고 속에 바위가 깔려 있다는 본색이 드러나서 강하게 자기를 쥐려고 하고 그것만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죄를 건드리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누가? 근데, 욕, 욕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욥은그 환경적인 그런 햇빛이, 어마어마한 햇빛이 비칠 때, 그,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취하실리도 여호와 주신이도 여호와 육체박, 그, 몸을 치게 됐어도, 또, 아내가 자기를, 통회적인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좋은 말로 얘기했죠. 본인이 이제 이 그런 상황이 너무 길게 되니까 본인이 차라리 안 났으면 세상에 안 났으면 더 좋았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표현했지만 아무튼 그런 외형적인 그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참, 및, 그냥 아상의 안반이 빠진 사람이죠.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공부를 할때 이걸,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할 때는, 우리 죄책과 죄의 오염, 죄의 오염은 죄의 권세라고도 얘기했어요. 죄의 오염과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오염, 이 죄를, 요한 일서에 나오듯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웃음> 연약해서 실수로 이제 그 죄를 칠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죠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났다는 것을 실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길가바이나 돌짝밭, 이런 사람들은 그 실증이 아니라 거기 메, 메인 삶을 살 다시금 메인. 거기 못 벗어나는 거 <웃음> 죄에 죽었다. 죄에 죽었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안게 됐다. 그리 또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또 그렇게 여기고 살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어, 어,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법정적으로나 그 실질,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어, 살라고 하는 거죠 누군지 순종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죄의 사람은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하는 걸로 삶을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의에 순종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죠 <웃음> 예수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사실들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이제 관념으로 승인하고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다시 죄의 주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전체로 다 드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죄가 주관하는데, 그 휘하에서 살지 않는다. 결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주님이, 그, 우리, 우리의 이전 권세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사역에 순종케 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해 놓으시고 그런 것을 다 자유케 했으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으면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고 또 죄를 내예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도까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로마서 7장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제는 이제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죠 근데 그런 게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돌짝밭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자기 속에 있기를 바라긴 하지만 거기에 자신 그런 사실들이 자기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마음자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단단한 자기가 도사리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수 없다. 그게 이제 아상이라는 거예요. 뭐 갈라디아스 2장 20절도 이제 그리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존재로서 이제 그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어진 그런 것들을 그 실질적으로 잘 누려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것이 항상 지배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위기 때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제 길가밭, 돌짝밭과 같이 된다 완고한 고집 같은 것들이 자기를 꽉 쥐고 있음. 결국 자기 스스로 뭐 나중에 성자가 되어 보려고 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식이 되면 이제 이게 돌짝 박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다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해 놓으시고 저 그런 걸 요구하시는데 그런 방도까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그걸 누려가도록 하시는 건데 그걸 비틀어 가지고 어 그러니까 말씀의 실효성 있게 내 안에서 누려진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게 이제 정상한 신자가 아니다 말씀을 배운지 오래됐거나 또 말씀을 갓 배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누려가야 되는가? 말씀을 받은 이후에그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어떻게 누려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길가밭과 돌짝밭의 그 경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 치료의 그 처방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고, 또 그것도 개인, 개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교회 아로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위한 그런 어, 깨달음과 그런 어, 말이 그런 그런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을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지 않는 것이고 일 시간 잠깐 신앙하는 것으로 받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진짜 아, 이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나를 주님이 나를 불러서 간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갈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 사람은 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 뭐 환경 탓하고 자기 옛사람의 그 성향 탓하고 그렇게 맨날 죄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사는 식의 삶을 살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교묘하게 꾸미고 합리화하는 자기 방어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어떤지 이전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있으니까 거기 거기에 모든 그그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그이내 인생의 시스템을 다 돌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든 그걸 다 그렇게 돌려야지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 영원히 안 됩니다 오늘라고 하는 날 동안 말씀을 듣는 자로서 실효성 있는 그런 결, 열, 열매를 드러내 전체로 다 들여진 존재로서 열매를 내야 돼요 그 열매를 다 냈어도 사실은 내,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열매 그 거기에 가담케 시켜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아는 사람만이 그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이제 길가밭하고 돌짝밭 중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웃음>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긴 했지만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어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뭐 누가 멸시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상처를 받는 것에 괴로움을 느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에 하나님 것을 도족질하는 것에 내가 탄식을 하고 괴로워해야지, 음, 방만하게 살아가고, 이, 방만하게, 그, 방만하게 살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튼, 열매가 없어요. <웃음> 기도하겠습니다.